이의조석이나에보이 그리고 이세이션이런거 얼굴형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. 사람들이좀 꺼려하니까 아, 일단 두상 자체가 크고 방대뼈가 튀어나왔고 턱이 각지고 비대칭의 주법턱까지 같이 있었어요. 나름 그냥 억울한 조합이라고할수있 일단 좀 피곤한 듯한 그런 그 눈빛이 있어서